만약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를 돕기 위하여 이 벨라루스도 곧 참전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결국 참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2%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 핵무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74%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병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미국의 참전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서유럽 나토의 참전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선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 즉시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이 모두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과 유럽이 참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유, 천연가스, 식량, 반도체 소재 등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고 이 주식시장도 붕괴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하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와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면 인플레이션 심화, 금리 급상승, 실물경제 세력 등 악재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로 보자면 한국 역시도 국제 유가가 더욱 상승하게 되면서 높은 원유 의존도의 한국은 업종별 원가 상승 부담이 확대되면서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반도체 공급망 차질들이 발생할 것이며 정유, 철강, 화학, 선박, 자동차 등의 큰 타격이 예상되며 또한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슬로우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환율 또한 1997년 IMF 때와 같이 급격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환율 상승이란 한국의 돈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증시는 기관과 개인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줘야 상승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바로 환율이 하락할 때 들어오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한국의 돈을 안전자산인 달러로 바꾼 후에 한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환율 안정화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전쟁이 미국과 서유럽 이벨라루스까지 참여하는 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면서 이 석유와 액화천연가스 등의 연료비가 오르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한전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의 경제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군사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미군이 참전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명분은 바로 벨라루스의 참전입니다. 이 미군은 벨라루스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하는 한다는 이 명분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우선 이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군과 이 폴란드 군 그리고 미군과 나토군이 이 벨라루스를 공격해 들어갈 것이며 러시아는 이에 대하여 미국과 나토군의 큰 항의는 하겠지만 미군과 나토군은 벨라루스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벨라루스를 공격하면서 러시아와는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며 그 명분으로 벨라루스를 점령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는 핵무기 이외에는 이 전쟁을 이길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전쟁을 확산시켜달라는 부탁을 강하게 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한국을 기습 공격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남북한 전쟁 두 곳으로 확장되게 되며 이에 미국은 급히 일본과 괌에 배치되어 있는 제7함대 18척을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을 돕게 되고 남북한 전쟁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후 중국은 미국이 유럽과 한반도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틈을 타서 우선 대만 주변의 소규모 섬들인 마조열도와 진먼섬에 점령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만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와 탄도미사일로 중국 본토에 역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면서도 이 괌과 오키나와 그리고 호주 등에서 동맹군을 이끌고서 대만을 봉쇄하고 있는 중국군의 봉쇄망을 뚫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중국 역시 대만의 주요 시설들에 대한 미사일 공습과 더불어서 대규모 상륙부대와 공수부대를 보내서 대만의 점령을 시도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대만의 육군이 미국과 그 동맹군들이 대만에 도착할 때까지 과연 버텨낼 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만과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군들은 대만 용토를 지키는 데에서 이 반격을 그만 멈추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로 침공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